이른 아침 과연 공룡파격에는 행운이 있을 것인지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약간 한번 들어도 명파 3600이야? 이게 어차피 원트에 될 리가 없잖아 번데 일단 한번 편하게 눌러볼게요 솔직히 6%면 은 쌉가능이거든요 77돌이 4.9%인거 아시죠? 5%가 안돼 77돌 근데 우리 다 있잖아 그 말은 6% 쌉가능 에너지 릉축 시킬 때 지금. 까비 까비. 괜찮게 자. 강선이형 진짜 마지막이야 장기 1 5에 붙는 거는 욕심이란 거 알지만 해 볼만 하잖아 우리 한 번쯤 한 번쯤 진짜 해 볼만하다 7.5퍼 진짜 쌉가능 아님 여러분? 선이 좀 쉽게 나왔네요. 빨리 죽었네. 지배! 아! 장선이요 안돼 장기배 가지마. <목소리> <목소리> 다들 신났네 나빼고다 신났네 장인의 신나은 뭐야? <웃음> 저 가지고 있어야 나는데 <웃음> 제발 한번만나나나 <웃음> 아, 못누르겠어 진짜. 아, 진짜, 못누르겠어 아, 너무, 너무, 세 아, 제발 금강산오래 걸렸어! <웃음> 아 레콜렛 <렉> 나가강서여이요아레콜 <걸렸잖아>, <웃음> 감사합니다. 덕분에 제가 전강판을다띄어보네요 와, 됐다!